안녕하세요. 초롱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제목처럼 부동산 풀장에서 계약 파기 관련된 상담을 오늘 했던 게한두 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조금만 공유를 해드리는 게 서로에게 좀 도움을 또 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 내용을 요 내용을 추려봤는데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가 보통 계약서를 쓸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계약서를 쓰죠. 아니면 좀 잔금이 길지 않다 하면 바로 계약금, 잔금 이렇게도 계약서를 쓰시고 그죠? 어 그럴 때어 지금 같이 가파르게 이렇게 부동산 시세가 올라가고 있거나 아니면 또, 하루하루 자고 나면 계속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아주 급격한 하락장이거나,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클 경우에, 이제, 매수 쪽과 매도 쪽에서, 어, 어떻게 단돌이를 하면, 어, 파기를 당하지 않을까? 나는 그 집을 꼭 사고 싶은데, 어, 뭐, 이걸 끝까지, 잠금까지 잘 마무리를 할수 있겠는가? 어, 이런 거를 이제 고민을 해보는, 요령을 잠깐 오늘 짚어봐드릴까 합니다. 오늘 전화로 이제 문의가 왔던 그 사장님은, 어, 집을 팔았어요. 근데 팔고 나니까 집이 갑자기 한 억대 이상 뛴 거예요, 집이. 어, 그래서 파기를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 중에 이제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아직 중도금 날짜는 한 달이나 남았고, 장금은 그 중도금 일로부터 또한달더인데 아 이거를 가져가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고민하는 사이에 한 2주 정도가 흘렀고 근데 느닷없이 아직 그 중도금일이 한 보름 정도 더 남아있는 상태인데 계약일로부터 한 달을 잡아서 어 그랬는데 중도금이 1억인데 그 금액 중에 4천만 원이 입금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깜짝 놀래가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는 파기를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 소장님 아니 무슨 중도금을 넣는다고 말도 안하고 아직 날짜도 남았는데 금액이 전부 다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일부를 이렇게 턱넣는데 전화도 없이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것도 중도금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까? 너무 기분은 나쁘고 속은 상한데 이거 전화하기 전에 소장님한테 좀 잠깐 여쭤보고 상담을 해서 전화를 하려고 전화를 드립니다 하는 전화가 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 드렸어요 어, 계약서 상에 중도금 날짜가 명시가 되어 있고 어, 그럴 경우에는 돈을 4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이 아니라 4천만 원이 아니라 한 푼도 중도금을 입금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중도금 날짜에 맞춰서 중도금을 실행하기 위해서 은행에 대출 신청을 했다든지 어, 중도금을 실행하기 위한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될그 행동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증명을 할수 있으면 그것도 중도금을 실행한 걸로 본다는 어, 그런 판례가 또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아까처럼 중도금 금액 총액이 아니라 뭐 4천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이라도 계약서상에 중도금을 넣기로 어, 1억의 중도금을 넣기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일부라도 중도금을 먼저 예고 없이 날짜를 당겨서 여더라도 그건 중도금 일부를 실행한 걸로 또 본다는 거죠. 중도금친구하고 같은 거예요. 어, 그래서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걸 파괴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어, 그쪽에서는 중도금을 실행한 걸로 되고 어, 만약에 이제 뭐 정말 소송까지 가서 그렇게 된다 하면 어, 아마도 중도금을 이행한 걸로 되기 때문에 양자 간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 나중에 소유권 이전 그 청구 소송을 하면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는 걸로 제가 어땠어 들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 드렸어요 뭐~ 제가 뭐~ 법무사님도 아니고 변호사님도 아니지만 그냥 영업하는 이 현장에서 막주서 듣는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제 나름 아는 이야기를 그렇게 들려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사장님은 어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당해야 되느냐고 이래 얘기를 하시길래 만약에 사장님이 고민 중에 있었었고 그 중도금까지 가져갈 의사가 없었고 중도금 치기로 한 날에 결론을 내줄 생각이었다라고 하면 그날 하루 전날까지는 계좌번호를 은행에 전화를 해서 입금을 못하도록 계좌를 막아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못 넣어야 되니까 중도금을 그리고 넣기로 한 그날에 이제 내가 고민을 해서 받든지 아니면 중도금 실행하기 전까지 계약금만 돌려주고 백그 배상을 하고 파기를 하든지 그렇게 할수 있는 여유가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그렇게 상담을 한 건을 끝을 냈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또 젊고 굉장히 핸섬하신 남자 사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직접 오셔가지고 그 사장님은 전에도 이제 어, 사모님이 또 예쁜 아기들을 데리고, 어, 직접 초롱에 오셔서 상담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어, 근데 제가 이제 뭐, 어, 레전드하고 쭉 상담을 해드렸었는데, 그때 어, 매수 마무리를 못 하셨고, 어, 본인의 자금에 맞춰서 이제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수영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그건 매매가가 5억이 안 되는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으로 계약금을 걸었어요. 제가 준비했던 건 아니에요. 이제 오셔서 상담을 하러 오신 거예요. 오늘 그 건을 상담을 하러 오신 게 아니고 이제 그걸 사놔 놓고 자금의 여유가 조금 남아서 소장님 다른 데 재개발 투자를 좀더할 만한 데가 어디 없을까요?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금을 쭉 상담을 해보니까 조금 어중간한 거예요. 자금이 왜 이렇게 어중간해졌어요? 물었더니 여차저차 다른 데 아파트를 사놨고 지금 계약금이 들어갔고 잔금이 12월 말이래요. 어, 계약금조로 5천만 원도 채안 되는 돈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수영구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어, 구축 아파트죠 물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벌써 그 매매가가 1억 이상이 뛰어 가 있는 거예요. 그 아파트가. 어, 그런데도 사장님은 살짝 고민은 되지만 어, 그렇다고 중도금을 넣을까요? 전화를 매도 쪽에 하려고 하니 어 그냥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당신 그대로 팔 거예요 하고 옆부리를 쑤시는 것 같아가 얘기도 못 하겠고 그냥 있자니 잔금 날뭐 파기당할까봐 불안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그런 얘기들을 오늘 주고받았었어요. 두 건의 이제, 뭐, 파기에 대한 염려, 또 한쪽은 파기를 하려고 하는데, 중동이 들어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상담, 그런 상담을 오늘 이제 주고받았었죠. 어, 그러면서 이제, 어, 제가, 이제 한, 열흘도 안된것 같아요. 한 이수대 가나요? 어, 레전드를 이제 거래를 하면서, 다른 시세보다 좀 사게 나왔던 집이 있었어요. 물론 그게, 어, 추석, 그 세기 직전에 바로 시세였고 추석 연휴가 끝나자말자어이주는 넘었네요 추석 연휴 끝나자말자 이제 어 매수 상담을 해서 이렇게 계약금을 넣었던 그런 계약인데 그때 이제 다른 곳은 호가처럼 몇 천만 을 높여서 나와 있었던 물건이 있고 그게 거래가 됐던 건 아니었어요 그 호가가 어, 실제로 거래가 됐던 거는 어, 제가 거래를 성사시켜드렸던 그 정도의 금액에서는 거래가 있었던 그런 상태였고 근데 저는 분위기를 이제 읽고 있잖아요 계속 차트나 뭐 이런 걸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분위기가 아 이거는 무조건 중도금까지 좀 치도록 가이드를 해드려야 되겠다 제가 작정을 했었어요 그때 그럼 매매가는 뭐 8억이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그냥, 매수사님한테 1억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그리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그냥 중도금을 칩시다. 그게 2천이든 뭐 2천 몇백이 되든 중도금을, 어, 그렇게 이제, 저는 제가 매수족이었거든요? 어, 공동중계를 했던 건이었는데, 어,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돈 1억을 준비를 했어요. 어, 그리고, 계약서 쓰는 날, 원래 이제 그럴 경우에 매도 쪽에는 팔아야지 하고 가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계약서 쓸때 나오실 때는 본인이 그냥 그 정도 금액이면 팔, 팔만한 금액에 판다 계산을 하고 오시기 때문에 계약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신 거잖아요. 그, 거기에서 뭐 중도금이 천만 원이든 이천만 원이든 이왕 돈이 이렇게 준비됐으니까 요 정도 더 넣겠습니다. 중도금으로 이러면 조금 살짝 고민하시다가 대부분은 아마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하십니다. 그 금액에 팔려고 나오셨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서 그냥 1억이 돈이 건너가고 계약을 마무리를 했어요 계약금 플러스 중도금 2천 조금 더 되는 금액을 보태가지고 어, 그리고 지나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 한 며칠 지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매도 쪽에 이제 보니까 호가처럼 여겼던 금액이 막 거래가 되기 시작하고 물건이 하나씩 둘씩 빠지고 어, 그리고 뭐 불과 보름도안 지났는데 뭐, 몇천이 뛰어가 있는 거죠. 몇천이 뭐예요? 1억 넘게 이제 집이 뛰어 있는 거죠. 부부 간에 왜 당신이 집을 팔라고 내놨노부터 애가 이제 난리가 나 있고, 대신 매수 쪽은 느긋하잖아요. 중도금까지 다쳤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건 계약 파기도 안 되는 그런 이제 물건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제가 마무리를 해드렸던 건이 있어요. 어, 이거를 이제 역으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어, 내가 매도 쪽인가? 매수 쪽인가. 그걸 고민을 해보시고 계약서를 쓸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내가 어느 쪽 입장인가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중도금 하자는 것을 빼야 되는 게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고민스러울 때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한번더 정리해 드리면요. 계약서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적혀있는 계약서와 계약금, 잔금 이렇게만 적혀있는 계약서는 중도금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꼭그 날짜가 아니라도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총액이 아니더라도 그냥 중도금의 일정 부분을 입금을 그냥 해버리면 중도금이 인정이 되는데 어, 원래 넣기로 한그 돈을 다안 넣어도 괜찮다는 거죠. 근데 그 계약서상에 중도금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돈을 뭐몇 백만원 몇 천만원 몇 억을 넣어도 그거는 효과가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얼굴을 큰걸못 넣겠어요. 나이가 들어가나 봐요. 작은 얼굴에 이렇게 넣는 것도 부담스럽네요. 아 세월 속에 이렇게 익어갑니다. 오늘도 행복한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